아슬레타에서 또 뭔가 새로 하나 왔습니다 뭘까요? 뭐가 왔을까요 도대체? 아... 오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하하 <웃음> <웃음> 쿨트라 쿨트라라고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막 또 포르투갈어를 쓴건지 포르투갈어라는건 이제 브라질러를 말하는건데 포르투갈어를 쓴건지 대강 뭐 눈치로 떼는다 그러면 쿨트라라고 되어있는거 뭐컬처 이런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컬처컬처면 음, 뭐라고 해야될까 아슬레타에서는 뭐 A005가 있으니까, 이콜처 쿨트라 하는 거는, 음, 그거겠죠? 그, 뭐야. 나이키로 치면 아카데미급? 에 네. 음, 쿨트라, 궁금한데 드디어 구했습니다. 요렇게. 제가 원래 까만 것만 좋아하는데, 쿨트라 까만 게안 나와요. 브라질 색깔하고 이두 가지밖에 안 나와서. 까만 거를 사서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아, 그래서 흰색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까만색 나오겠죠 근데 이 쿨트라의 인도우드 모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흰색만 이렇게 나와서 아,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카메라로 자세히 아슬레타 로고 있고 음그 다음에 초점이 잡히나 모르겠네. 눈이 나빠서 카메라 앞에 놓고서 저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모르지 뭐. 음, 예. 인조가죽이, 요렇습니다. 인조가죽이, 요렇게 되어 있고. 이게 일본에서 얼마죠? 8만원 조금 넘나 8만 몇천 원인가? 두 개를 다꺼내봐요 아, 이거 좀 됐어. 당연히 있겠죠. 그순이니까 제가 예전에 이 아슬레타 제품의뭐이 A005 제품을 그 뭐죠? 그거 할때 가짜 진짜 이런거 할때 요것도 미, 유심히 봤었어요 유심히 봤는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슬레타에 대한 소개인데 왜 이걸 소개를 했냐면 가짜가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던 원래 오리지널 일본에서 받은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체 작은 글자들 있죠 이게 여러가지 글자체가 있는데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짜다 가격이 얼마냐면 아, 세금을 포함해서 10%의 우리 소위 말하는 부가세 일본 소비세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지금 8, 8천행 소비세를 포함하면 8,800엔 정도된 가격이네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라나? 8,800엔.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음, 환율 계산기를 늘 켜놓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어서 직업 자체가 음, 일본 내수 구입하게 되면 8,800엔이면 한 86,000원. 정도 되고 일본밖에 세금 어 세금이 만약에 없다 하면 78,650원도 되는 군요 오늘 환율 기준으로 싸죠? 7만원짜리? 글로로가 얼마죠? 우리나라에서? 글로로? 글로로가 얼마 정도 되려나? 아지다스 한번 들어가 볼까? 나이키 아카데미는 한 10만 9천 원안하요 초등학생, 뭐, 이런 애들 신을 수 있는 거? 꽃바 글로로 온라인 없나? 12만 9천 원 FG. 근데 이거는 7만 얼마. <웃음> 물론, 뭐, 글로로도 소가죽이 사용됐다.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. 아, 팔강. 가격은 저렴해요. 저렴이다. 여기는 이렇게 이제 스웨이드 처럼 되어있고 좀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인데요 이게 이 스티칭이 이렇게 되어있는건 좀그 싼티가 더 난다고 해야되나 그래도 이 A005처럼 여기 조금 이렇게 예쁘게 좀만들어으면 좋은데 너무 너무 싼티나는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여기 사이드 인조가죽은 제가 이 A 운공으로 어저께까지 신다가 갖고 온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음 인조가죽도 조금 가공 상태가 달라서 그렇게 나는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거의 같지 않을 나 정도예요 두 개를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. 그러면 인조가죽에, 여기 캥거루가죽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이게 한 12,000원 조금 넘고 이게 8,000원이다 그러면 나름 가격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통은 그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오레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지금 안쪽에 이렇게 패딩이 되어있습니다 두툼하게 끔 그냥 풀어볼까? 좀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패딩이 메쉬 그 라이닝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있는게 특징이고 물 여기도 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아스레타 특징이 이런거죠 전체 신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툼한 패딩들이 쭉 있는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그 다음에 인솔 인솔을 보면 요렇게 인솔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인솔은 이거에 비하면 좀안 좋나? <웃음> 뭔가 뭔가 이 표면은 이게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거 그냥 시커멓게 되어 있으니까 막상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 이게 조금 더 좋은 건가?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음 안쪽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안쪽 되어있고 사이드 뭐 라이닝 같은거 근데 여기 메쉬처럼 이렇게 되어있는거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그 뭐죠? 캡틴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있는거랑 비교를 했을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느낌이 들고 어... 스테빌라이저가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거 가운데 들어가있고 그 스테빌라이저는 제가 그 아스트라이터 공부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샹크 강성은 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예, 전반적으로 움직임의 안정성을 갖다주는게 말그대로 스테빌라이저여서 이게 뭐 킥을 할때뭐 킥이 발에 흔들리면 막아주고 이런건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거고 어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 풀 캥거루가 피, 물론 이제 신어봐야겠죠 이제 실착을 해볼 예정이긴 한데 어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아스레타를 여기 이런 식으로 또 조그맣게 붙여놨고 여기 아슬레타를 어,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오레이 로고가 들어가 있죠 오레이 로고가 이렇게 좀 고급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박스는 오레이. 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긴 하지만, 여기는 오래 로고는 없어요. 없고, 그냥 아슬레타 되어있고, 아웃솔은 뭐에이0 0 5랑 동일한 것 같아요. 완전히 동일한데 음... 구조도 동일하고 소재도 동일하겠죠? 이러면 뭐 이렇게 세테빌라이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다 비교를 하면 옆에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것 같고 다만, 이제, 아슬레타인 경우에는, 여기가 미드솔이 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a 0 0인 경우에는. 이 뒤쪽에, 이제, 힐 쪽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단단한 소재가 있어서, 힐 쪽을 조금 더 안정되게 홀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하나, 이런 식으로, 이 단단한 소재가, 여기, 여기까지가, 미드솔이 요, 요, 밑에거든요? 요 밑에, 요 부분이고, 요 위에가, 이제, 이힐 안정화 장치인데, 일종의. 이게, 근데, 그, 여기는 그게 없어요. 그냥, 캐캡텐처럼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미드솔이 올라와 있는 정도. 아웃솔 이렇게 막블라막 미드솔 이렇게 말랑 말랑 말랑한가? 쉽게 신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미드솔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기분이 들어서 되게 발 편하게 그냥 신을 수 있나 이거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고 사이즈가 250이에요. 음, 여기 좀 크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7에 40.5니까 이유. u s 7에 40점 오거든요 그러면 뭐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정도면 뭐 신을 수 있지 않을까 발을 한번 넣어볼까 넣어볼까 길이상으로는 볼은 좀 타이트한데요 물론 다, 다시 나중에 말려드리긴 하겠지만 길이는 좀 뭐지 약간 남는 편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길이가 조금 길이가 키, 크게 나오나 점점 크게, 원래 이것도 A001에서 260에서 250으로 내려왔는데, 이건 250으로 내려가야 되나? 이게 250입니다. 이게 오, 250인데, 음,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가성비 차원에서만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이런 가성비 제품은 비교군에 있는 제품들, 프리미어가 이거랑 동급이라고 할수 있나요? 가격적인 측면에서? 아니면 글로로, 코파 글로로, 인데 글로로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편할 것 같고 이 가격대 7만 얼마 정도 되는 가격대의 축구하다 음, 하여간 실착을 해봐야겠죠, 결국에는. 실착을 한번 해보고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어떨지 제 생각에는 뭐,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게 공을 차는 데는 어려,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. 여기 단순하게 인조가죽이어서 뭐 비올 때 뭐, 인조가죽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이 지금 A005랑 비교했을 때 무게가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됐냐 볼까요? 이, 이 신발 무게가, 이게 지금 사이즈가 5mm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.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233.34 뭐이 정도 나와요 무게가 아스레타는 원래 한 250g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 나오는 데이터상으로는 어 무게 200 그건데 지금 제거는 254.5 가 나오니까 한 20g 정도 차이가 나나 그러면 네, 한 20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요 이게 훨씬 더 인조 모델이 더 경량화되어 있다 이 정도 음, 실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착 영상을 어,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